식품장. 된장 고추장 간장은 우리 먹거리에 밑박탕이 되며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특히 메주는 바로 된장 고추장 간장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메주를 만드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주는 언제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지금 매주 이평강이 매주 만드는 시기와 그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된장 된장 타 안녕하세요 매주 이평강입니다 힛짠 이제 콩을 다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잘 익어 탐스러운 노란 콩들을 매주로 만들기에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10월에서 11월 말까지 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정도가 매주 만들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 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웃음> 파리가 없어서 진짜예요 진짜 네. 추운 겨울에 매주를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주콩을 삶아내면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고 맛도 얼마나 좋은지 아 말도 못해요 사람도 먹고 싶고 파리도 먹고 싶고 심지어 그 콩물을 강아지도 탐냅니다 멍멍 정말 맛있거든요 멀리 있던 파리도 슝 날아와서 바로 여기야 알락기딱 좋아하고 뿅 하고 순식간에 알을 낳아 버리면 한해 메주 농사 다 망치는 겁니다 된장을 만드는 일은 파리와의 전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메주를 만들 때는 파리가 없어야 하고요 혹시 콩 삶는 주방이나 매주를 매달아 놓을 창고 등에 아직 파리가 있다면 아무리 겨울이 되었어도 아무리 추워졌어도 일단 파리부터 다 잡고 매주를 만들고 걸도록 하세요 추운 겨울에 매주를 만드는 두 번째 이유 날씨가 딱 좋아서입니다 겨울은 건조합니다 방 안에 매주를 걸어 놓았던 선조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매주로 습도 조절까지 잡은 거죠. 매주가 잘 말라야 좋은 매주가 됩니다. 매주가 잘 마르지 않고 습하다 하면 매주가 띄워지는 게 아니라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매주가 잘 마를 만큼 건조하면서도 매주가 잘 발효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매주는 어떤 온도에서 좋은 매주가 되는지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겨울에 매주를 만드는 세 번째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메주콩을 11월에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메주콩을 수확하고 나면 한번 쫙 말리는 거죠 건조를 시키는데요 이렇게 건조를 시켜야 썩지 않고 벌레도 잘안 생기고 보관도 잘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보관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곡류는 오래 보관할수록 영양가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게 되죠 메주콩도 수확한 지 얼마 안 돼요 그 안에 풍성한 맛이 있을 때 메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콩도 쭉쩡이를 골라내고 좋은 콩만 쓰도록 하세요 쌀에게 많은 밥은 맛이 없는 것처럼 쭉쩡이가 많은 콩으로 장을 만들면 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메주는 따뜻한 것을 좋아해요 우리 선조들이 방 안에 메주를 걸어두었던 이유 메주가 발효하기 좋은 온도는 사람이 살기 좋은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건상 따뜻하지 않은 곳에 걸어놓기도 하지요. 그렇게 된다면 잘 마를 때까지 두달 이상 오래 걸어놓으시고 잘 띄우도록 하세요. 이 쌀쌀하고 추운 겨울에 매주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죠. 힘내시고 좋은 매주 좋은 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장 만드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주 모악산 자락에서 된장을 만드는, 매주를 만드는 아 매주 판매도 합니다 <웃음> 매주를 만드는 매주 입현방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된장 파워